선의 정신이 원래 뭘까요? 선의 정신이. 막연히 저는 얘기 를안 합니다. 선의 정신은 뭘까요? 선의 정신은 몰라요. 몰라는 뭐냐? 판단 중지죠. 판단 중지. 여러분 판단 중지 하실 수 있나요? 그 판단 중지는 뭐의 판단이죠? OX, 이원성의 판단입니다. 이럴까 저럴까 판단 안 하고 딱 스탑하실 수 있냐고요. 그럼 참나가 딱 드러납니다. 여러분이 판단 안 하시면 그 자리가 그대로 참나예요. 이게 참 나라고라고 또 판단하지 마세요. 지금 계속 판단 중지를 해 보세요. 그러든지 말든지. 근데 지금 이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공부 못 하시는 분이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. 판단 중지가 선입니다 하면요. 막 지나갈 뜰 앞에 잔나무 이 먹고 막 삼석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. 그거를 판단 중지하시라고. 이원성을 날려 버릴 수 있어요. 이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.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완성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술을 얻었다. 기술적으로 접근해서, 실용적으로 접근해도. 엄청난 겁니다. 이럴까 저럴까 할때탁 스탑. 몰라. 하실 수있냐 일반적으로 몰라를 못 해요. 이게 너무 귀해 보여서 몰라를 못 해요. 이럴까 저럴까 하면 다 걸립니다. 진짜 어떡하지? 그때 몰라 한번 해보시는 요 쾌감을 얻으셔야 돼요. 이 자유. 몰라. 선사들은 이거 하나 얻은 거예요. 선사들이 엄청난 거 얻은 게 아니라, 몰라 하나 얻어서, 몰라에서 자명 중에 어떤 자명을 얻었느냐, 육바라밀 정도의 자명이 아니라, 일체가 참나 작용이구나 하는 홍범 14조 중에 5번, 한 5번, 6번까지 정도의 자유를 얻어요. 1번부터 5번, 6번 정도. 아공과 법공의 어떤 핵심만 압니다. 몰라 하면요, 딱 참나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직시가 돼요. 지겹죠 여러분 이제 펜 지겹다는 생각을 뭘 하세요 자 이게 펜입니까 펜이 아닙니까 펜이라고도 하지 마시고 펜이 아니라고도 하지 마시고 이건 뭡니까 몰라. 음. 참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펜이다 아니다 라고 제 말에 아예 낚이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몰라는 왜냐 탁 날려버려야 돼요 생각을 팬이다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. 딱 보세요 그냥 그럼 참나의 작용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펜이에요. 사실은. 근데 여러분이 구별 짓고 있어요. 이 펜은 나랑 상관이 없는 펜이다. 내 이름이 펜일까 펜이 아닐까. 진짜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만든 거예요. 선문 선사가 선문답으로 빠져드시면 당하는 거예요. 몰라 하고 그냥 딱 보고 계시면 이 펜은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에요. 그냥 왜 여러분 보는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지 이게 어디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펜 잡고 들면 이게 쉬워 보이지만, 이 소리가 어서났으니까 돌겠네 하실 수도 있죠. 이 소리가 또어서났 나무와 손가락이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이걸로 만나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또 당하시면 안 돼요. 이거 어서 났어요? 뭘로 하고 보세요. 여러분 마음에 있죠. 왜 색깔은, 소리랑 색깔은 달라요? 소리 내니까 또 흔들리세요. 색깔은 어떻게 했는데, 소리에서 당했네. 막 이러지 마시고. 이 소리도 여러분 마음의 작용입니다. 그걸 아시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인가가 나는 거예요. 이 돌이 아느냐는 거죠. 이 소리 어서 났어요? 그럼 여러분이 깨어서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나도 알아, 그만해. 이러이죠 그러면 이쪽도 이제 더 재미가 없으니까 안는 알았어, 안 할게. 이렇게. 서로, 나 알아. 지겨워. 다 참나작용이에요. 돌겠어. 이러면 저쪽도 뭐더못 하죠. 의심스러우면 또 던져보는 거예요. 색깔, 소리. 또 다른 거 던져보는 거예요. 그러면 아는지.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지 이걸 궁금한 거예요.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화두는요, 무슨 사마타가 아니에요. 단순한. 빨리 찰나의 참나를 드러내서 거기서 답을 내봐 이거예요. 지혜까지 끌어내봐. 그러면 이게 선의 정신으로 무장된 분이 세상에 나가면요. 어떤 유혹이 와도 이원성을 바로 넘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법공대로 처리해버렸는데 이를. 이걸 못하면서 선을 알았다. 그러면 절에서는 중국 교과서 막 당나라 벽암록 막 송나라 무슨 화두선 책 들고는 막 그, 그거 그 외워서 할 때는 도인 같죠. 근데 세속에 문제 하나 딱 던지면 바르르 수중에 1억 지어주면 바르르 떨리죠 이거. 1억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 1억도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탁 대범하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가 다 그거예요